呀嘿你你你你你你 장난감에다가 넣어 줘볼게 잠깐 있어봐 응. 응. <목소리도> 공자 이것 봐 잣들었어.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오고오고 오구, 오구, 오구, 그렇게. 어, 그렇게 꺼내먹는 거예요, 공주씨. 희식아 너도 해보자. 여기 있어. 희식아 여기 있어. 공주 입에 주 입에 백지, 말고. 여기, 여기 밑에 내려놓을 테지말니까 니가, 먹어 에 내려놓을 테니까네가 먹어 오 뺐어 역시 떼식이 똑똑해 오 공주도 뺐어 또 넣어줄게 오 우리 공주 똑똑해 아야 너무 쉽게 빼먹는다 어이고 공주 아이고 공주